여기는 바로 보이는 동해 바다 동해 바다가 이제 태평양 바로 한바다 현해탄을 갖는 차. 오늘도 <웃음> <우리 또. 웃음> 자, 여기는 서생 아주 지금 바다 물 색깔이 참 좋네요 오늘이 5월, 마지막 요월입니다 <웃음> 자, 목포에 눈물할게요 <웃음> 하나, 하나, 둘, 셋 <웃음> you